안녕하세요 양포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을 올리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3월달 수익이 어떠하였는지 어떠한 브로커를 통해서 이 수익을 만들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mt4를 켰고요 커스텀에 와서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3월 마지막 하루까지 3월 30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번째 거래는 3월 2일날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98,000불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거래를 하여 왔는데 보시면은 프로핏이 22,633불 그리고 72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15,000달러를 출금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수익으로 출금을 한 것은 11,822불 그리고 93전이 되겠습니다 22,000달러 정도의 이 순수한 수익만 보시면 은 23%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23%라는 수익을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은 정말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은 어떠한 브로커를 통해서 저희가 23%라는 한 달에 23%라는 수익을 만들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은 제가 사용하는 브로커는 바로 두프라임입니다 자 우선 이 c 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,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 하고 있는데요 파운드의 스프레드가 0.9핏 달러의 스프레드 0.3핏 이런 스프레드를 제공하는 브로커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두프라임 그 ECN 계좌를 사용을 하시면 은 이러한 스프레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거래하실 를 수가 있습니다 자, 낮은 스프레드가 왜 중요하냐 스프레드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내가 거래 진입 후에 수익으로 진입하기까지 걸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? 자 웹사이트를 보시면 은 미니멈 이제 디파짓으로 최소 입금이 5,000달러가 되어야 ECN 계좌를 어, 사용하실 을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.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은 5,000달러가 아닌 1,000달러로 ECN 계좌를 사용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링크를 통해서 두프라임 회원 가입을 하신 후 1,000달러 입금을 하시면은 마스터클래스 평생 회원권 강의를 50%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프라임에는 24시간 제공되는 커스터머 서비스 또한 있고요. 그리고 한국인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좋은 브로커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상담원을 통해서 질문이 있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프라임은 또 카카오톡 또한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두프라임에서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. 현재 두프라임에서 제공하는 이 이벤트는 3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롤로버가 없습니다. 롤로버그 말은 스왑이 없습니다. 스왑. 자, 스왑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. 뉴욕장이 끝나고 아시안장으로 넘어갈 때 스왑이라 해가지고 24시간이 넘어가는 어, 그 절차에서 수수료가 한번또 붙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어, 어느 브로커에선 하고 어느 브로커에선 안하고 아니라 거의 진짜 모든 브로커에서 수왑을 당연히 챙기는데 두프라임에서 약 3개월 동안 수왑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프라임 한번 꼭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3일 동안 이 골드 드로우다운에 빠져가지고 3일 동안 어쩔 수 없이 골드 거래를 제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골드 매수 상황에서 제가 이,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라 제가 8라신가1 0나신가 진입을 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1라당수왑이 예를 들어서 10불 정도라면은 하루하루 붙은 게 100불, 200불, 300불 이렇게 되는 거죠 첫날에 100불, 둘째 날에 200불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날에 300불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계속해서 붙습니다 만약에 다른 브로커였다면 다행히 두프라임에서 현재 수왑이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유지를 할수 있었죠 자 롤오버 수왑 면제 종목으로 암호화폐에 크립토 있고요 귀금속 있고요 그 다음에 CFD,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또한 4% 이제 롤오버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거의 진짜 모든 것들이 수압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만약에 드로우다운이 생긴 상황에서 사무스가 안 맞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래를 유지하면 가 할수록 수수료가 붙는 상황에서 두풀하면서 거래를 한다? 전혀 문제 없이 마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프라임 꼭 한번 사용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드디어 제 마스터클래스 채널이 5천 구독자를 달성 했습니다. 많은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다섯 분께, 선착순 다섯 분께 평생 회원권 60%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FX나 기술적 분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 좋은 거래하시고 4월 달도 많은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